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고 미끄러져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노안과 가로가 크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260-56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은 평소 심장병이나 기타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으나, 위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화장실 입구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기약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당한다고 재해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편과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노안과 가로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 마포 소방서장은 사고 및 질환에 대하여 질병, 심정지, 호흡정지라고 기재하였고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망인의 두부, 양쪽 눈, 이음막, 코 안, 목 외상, 배면부, 발, 발바닥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본보기약의 약관별표 재분류표 상의 제13호 추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망인이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추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재분류표 제17호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제24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의 불의의 노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 망인의 나이 유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노안및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제분류표 주석에 의하면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